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간이란 가치가 절대적이란 걸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젊어서 떡상하고 싶은 욕망이 클수록 말이죠. 사실 저는 살면서 후회같은 걸잘 하지는 않지만 돌이켜보면 탱자탱자 놀거나 어영부영 보냈던 시간에 했으면 좋았을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진짜 자기개발입니다. 자기개발하면 독서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저에게 독서는 인생의 진로를 바꿔버릴 만큼 너무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처음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안에 있던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깨어났고 그 이후로 여러가지 자기 개발서를 섭렵하고 생각의 틀을 깨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틀을 깨기만 할뿐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죠. 사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성공할 거란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난 당신들과는 달라 현실에 찌든 생각에 갇혀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중요한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독서 자체는 군대 상병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읽어왔지만 이것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약 7년이나 걸렸네요 독서로 예를 들었지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있겠어요? 그만큼 꾸준히 오랫동안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개발이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으로는 습관으로 만들면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떡상하기에 아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파악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빨리 알게 될수록 빠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방향을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건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 차이는 위기질서가 명확한 직장이거나 사전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일수록 꽤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로 연봉이 정해지는 공무원이라면 나는 200 받는데 30살, 쟤도 200 받는데 28살 정년까지 2년이란 시간 차이는 무시 못할 추가 수입을 받냐 마냐를 결정합니다.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라면 제품 제조나 서비스 개발부터 시작해서 각 프로세스 관리, 마케팅, 광고, 브랜딩, 세금, 지원 사업 등등 알아야 할게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한 살이라도 일찍 시작해야 절대적인 시간 앞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되고 내 떡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물론 이런 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하니까 처음부터 돈 쓰실 분은 예외. 돈 얘기가 나왔으니 마지막으로 돈에 관련된 공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쪽으로 오기 전엔 대부분의 학생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준비했었습니다. 취업이 잘 된다는 전자공학으로 전과도 하고 최소한의 대학 간판을 위해 편입도 했죠 결과적으로 창업으로 갔지만 아무튼 사업을 하건 취업을 하건 결론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이 있어야, 돈이란 게 있어야 먹고 자고 싸고 할수 있으니 말이죠 곧 자본주의에서 산다는 것이고 이 말인즉슨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절대 액수가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이 돈인데 정작 돈에 대해선 별다른 공부를 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얼마를 벌고 있고 그 돈에서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생활비로 쓰고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칩니다 한국경제 떡상기에는 저 정도만 알아도 평탄을 쳤습니다 적당히 저축해도 높은 금리로 쏠쏠한 이자가 나오고 집을 사놓으면 집값이 떡상해서 자산이 형성되어 있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 덕분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경제 의 떡상은 고사하고 잠재성장률 마저 개박살이 났죠 금리 역시 코로나를 계기로 떡락했으며 집은 영혼까지 갈아 넣어도 살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투명하며 평생 직장 개념은 갯을 하루하루 존버하는 시대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국경제 떡상기에 통용되던 돈의 지식 수준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특히 말년에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면 더더욱 돈 공부는 필수입니다 지금 수입 외에 추가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공부하고 저축수단 외에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공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월급이라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저축이라는 생돈 모으기 외에 액수가 작아도 금융소득처럼 돈이 돈을 벌어다주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떡상기에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더 어린 나이에 떡상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에 만약이란 건 없고 또 과거가 이어져 현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서 말했듯 이러한 깨달음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깨달았다면 지금보다는 속도가 더났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자본주의에서 떡상테크를 위해 달리고 있는 매력더하기였습니다